Assalamualaikum, 안녕하세요, I'm Tawtki. Today I'm going to go to Malaysian s t a n Today is the fifth day of Ramadan. I also fast for five days. Today uh, is very special i f t a because I really really wanted to eat Malaysian food. Let's go. I'm so excited. Uh, Malaysian food. Sayamakan. Assalamualaikum. Nice to meet you. l a r u h m e y g Here, right? Over here. Yeah, so dinner is makan. Oh, o cool. I first thought t h s e I c h o s e perfect place for Utah today. Hello, Brian. She did i t h day fasting. Wow. s t a j o i Yeah. Okay. Wow. 신기하게 생 Yes. a 마다무바락라마다무바락 날씨가 너무 좋네요. 오늘도 여전히 u t 타 h 하러 갑니다. 네 오늘은 카자흐스탄 분들께서 이스타를 저를 초대를 해주셨어요. 네. So I plan to come here with my wife and my son, but uh, actually it's quite far uh, away from my house. So I came here alone today. 어 사람들 벌써 올라가면 보니까. 호지보보 도착했습니다. 알리 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드라스부이트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부끄러워하시는데 되게. 어살라이쿰 <웃음> 오늘까지. 오늘까지. 오늘 왜, 왜 오늘까지? 끝까지 해야지. <웃음> 전날부터 시작해서 네, 네. 6일 동안 6일째 어, 재단하다 음. 살이 좀빠졌다고 음. 많이 하셔가지고 음. 음. 음. 음. 뷔페처럼 가서 이렇게 떠서 음. 먹는 것 같습니다 색깔 예뻐요 이렇게 말하는 게오 음. 음. 브라이언 헬로 브라이언 헬로 라마다 모바라 c o n f e I h a v e n f e s s i o n t o m a w e u e u n a n e i a t 진짜 잘 먹는 거 같아요. 진짜 잘어 진짜 잘먹어아이클은 탈락의 음 하고 채널 하만들어다이클 아, <웃음> 어, 너무 맛있다. <웃음> 어, 너기 보면 그하비하비얼굴도 있어요. 어, 어, 하한번 어. 왔었대. 하비이요진짜하 진짜 그잘나간사람들 행동을 안 해. 아 맞아. 맛어 너무 맛있어 이래다맛다 이거 우즈백 샐러드 제일, 아, 내가 제일 네. 좋아하는 고려인 사람들만어 그래도 맞아 근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안 먹자 아, 맛이거뭐 이것도 칼라 이거 도 밥데아 어, 진짜? 오늘도 응. 손, 해, 먹방. 해, 손 해, 먹방 해. 손 먹방 해. 손 먹방. 맛있어? 아우 당연다아 근데 오늘 마이클이 귀걸이도 안 했네. 귀걸이 안 하고 어반지도 빼고 어 점점 더무슬림에가까워지고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진짜 어. 갓 만들어가지고 맛있어. 아입먹 소금이 있나? 아, 오어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. 그램 케이크. I k 맛있어 you're a shikas. I'm a kid. 계속 먹 kid. I'm a kid. a k l a 초대 d a m u b a l a l a m d a a u d a u u b a My heart is breaking, so t i r e